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열심히 해서 같이 라운드 한번 같이 나가 보자. 파이팅! 계속 이렇게 하면 눈물 좀 많이 날것 같은데, 하비에 안녕하세요. 저 나이는 25살이고요. 광운대학교 대학 4학년 박대웅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학과는 화학공학과 재학 학고있어니다 네. 골프는 그 저녁하고 23살에 부모님이 좀 권유를 하셔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. 1년에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학교에서 저도 이제 좀 교양과목으로 골프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, 거기서 이제 한 20명 중에서, 골프 좀 배워본 친구들 손 들어보라했을 때한 다섯 명 정도는 네 다섯 명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. 학교에서는 일단 이론으로 일단 안 배운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립이라든가 이제. 어드레스 어떻게 서는지 그렇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인도 골프장을좀 대여를 해서 프로님 한 분이서 이제 배우는 인원들한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 이제 그 원포인트로 개인 레슨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님이 어떻게 보면 저만 좀체험해 주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받을 수 있는데 단체 레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원이 되게 많고, 그 중에서 이제, 지나가다가 한두 번씩 이제 봐준다 보다 보니까, 이제 원포인트, 그 개인 레슨보다는 확실히 좀 개개인에 대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, 학교 수업이어서 좀 저렴하게 배워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, 단체 레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거기에 프로님 말로는 확실히 나중에 좀 비즈니스적이라든가 그런 미팅 있을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확실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4인 제한, 5인 제한 이런 거 걸렸을 때도 골프 룰 자체가 명 4명, 최대 4명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잘 맞았던 스포츠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일단은 문화 자체는 확실히 좀 코로나, 이거 원래도 되게 인기 있는 스포츠이긴 했는데, 코로나 이후로 확든 스포츠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저도 많이 보긴 하는데, 남자든 여자든 이쁜 옷 입고, 왜냐면 가, 필드 나가보면 아시겠지만, 풍경이 되게 이쁘니까 어디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거든요, 저도. 그래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. 대신에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, 너도 나도 나도 한번 배워볼까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지금 그 이차 전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쪽으로 좀더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있는. 공부에 네 대학원을 목표로 우선은 네 지금 이제 졸업 앞두고 있고 이어서 바로 대학원도 앞두고 있어서 박사님 <웃음> 네 선교사님 박사님 <웃음> 나중에 그 소리 듣겠네요 오한번더 하겠습니다 <웃음> 오이 사람 일단은 그큰 꿈은 아무리도 제가 한번 자동차를 좀더 좋아해가지고 뭐 제가 좀 설계하는, 뭐 제가 영향을 끼친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가 좀 나온 걸 한번 보고 싶은 게 구체적인 목표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<웃음>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제 <웃음>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최근에 저희 아파트만 해도 에폭시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를 그 주차장에 대지 말고 다 차를 한번 빼봐라 해서 이제 모든 차가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밤에 산책도 할겸 한번 쭉 둘러봤는데 옛날에 아예 안 보였던 전기차들이 한 10대 중에 한대뭐 8대 중에 한대 이렇게 좀보이더라고요 파란 간판이니까 전기차가 아 그래서 지금 뭐 충전소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갖춰지면 전기차 충분히 상용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, 저희 배터리 3, 4 기업이 있는데 계속 이제 1, 2등을 다투다가 최근에만 좀 중국 기업한테 좀 밀린 거긴 한데 기술력으로는 저희는 좀 최정상이지 않나. 배터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저도 이제 뭐 음, 촬영 살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낯설기도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든 어떤 뭐 SNS를 통해서 경험한 건 되게 좀 이색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. 같이 골프 <웃음> 열심해서 히 같이 라운드 한번 같이 나가보자. 파이팅. <웃음> 자동차도 한번 같이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내가 나중에 먼 훗날 내가 설계한 배터리 전기차가 있으면 같이 안전운전 해봅시다 화이팅 <웃음> <웃음> 수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